여러분은 아주 단순한 습관 때문에 가스비가 새어나간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보일러 작동이 멈춰있고 온수를 사용하지 않는데도 가스비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수도꼭지를 온수방향으로 돌려 잠궈놓았을 때입니다. 온수방향으로 두면 보일러가 예열하느라 미비하게 작동하기 때문인데요. 온수 사용 후 수도꼭지를 냉수방향으로 돌리는 것만으로도 약간의 가스비를 줄일 수 있으니 꼭 기억하세요! 다음은 에어후라이기로 깔끔하고 맛있게 요리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기름진 음식 조리할 때 에어후라이기에 종이호일을 깔아서 사용하시죠. 대부분은 구멍이 뚫려있는 그릴펜 위에 종이를 까는데요. 잘못된 방식입니다. 음식이 눅눅해지거나 기름기가 빠지지 않아 느끼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름기를 줄여야 하는 요리라면 그릴펜이 아닌 후라이기 밑바닥에 호일을 까는 게 좋습니다. 그릴펜만 닦으면 되니까 뒤처리도 음식 맛도 더욱 깔끔해진답니다. 다음은 물티슈 오래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플라스틱 뚜껑이 있든 없든 한번 뜯은 물티슈의 사용시간이 길어지면 물기가 말라가는게 느껴지는데요. 사용 후 뒤집어서 보관하면 수분이 빠져나갈 틈을 무게로 눌러줄 수 있어서 좀더 오래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군요. 포스트잇 사용 방법은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긴 한데요. 바로 굴곡 없이 떼어내는 방법입니다. 종이의 아래를 잡고 위로 떼어내면 접착부에 굴곡이 잡혀서 하단이 뜨게 되죠. 측면을 잡고 수평방향으로 떼어내면 굴곡 없이 깔끔하게 떨어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포스트잇의 점성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굴곡 형태를 유지하려는 힘을 이기지 못하고 금세 떨어지기 때문이죠. 떼어내는 속도도 빠르고 강하게 보다 천천히 부드럽게 떼는게 좋다고 하네요. 이번 영상 여기까지구요. 별거 아니지만 도움되는 재밌는 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수신료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